음. <웃음> 하하. 천일입니다. 천일의 사잘다 <웃음> 지냈죠? 아, 잘, 잘, 잘 드려, 잘 드려 지내셨겠지? <웃음> 자, 오늘은 그양력으로 12월 27일이고, 음력으로는 12월 5일, 가빈일, 가빈일 아침이에요. 오늘은 세팅을 저기 시계, 시계하고 날짜. 나오죠? 이렇게? 어. 어, 오늘은 천일이 아침, 몇시 일어났나? 어, 6시, 6시 20분? 그때 일어났나? 뉴스 좀 보고, 좀더 잠깐 어쩌 하다가, 결국 일어나가지고, 7시에 침대에 나와가지고, 가서 씻고, 씻고, 이제 전화 좀 인사하고, 응? 요, 요 저, 차, <웃음> 어, 차 하나 타갖고, 앉았어요. 오늘 얘기는, 음, 꿈 얘기 두 가지랑, 아, 그 작도, 어? 작도, 작도 얘기입니다. 그, <웃음> 서울 제자가 물어서. 뭐, 작도 중요하다. 뭐, 쌍작도, 그것도 뭐예요? 근의작도, 그 다음에 뭐, 시비작도. 이 <웃음> 그 얘기 좀만 할게요. <웃음> 자, 어, 어제, 서울 두 제자가 각기 다 자기 꿈얘얘를를로로었어요하하에에는 I w a 어, 웬보살이이랑 h 어? 이 천일이랑 자기랑 l 이 같이 있는데 그 보살이 말 l d 하게그이 I was told t 고 이거 I 고 a s 데 o l d that I was t o l 오, 죽겠어요, 선생님, 오, 살려주세요. <웃음> 어, 근데 그서이 천일이, 그, 그, 보살이 될건그 아이를 갖다 되게 호통치, 호통치더랍니다. 이 싸가지 않는 시끼 앙, 니가 뭐하러 왔어, 이 시영놈 시끼가에 꺼져있기, 새끼야, 막 이렇게. 천일이 왜 꿈을 가만히, 그, 풀어보니까 처음에 그냥, 그냥, 그냥 냈더라, 그랬는데, 아. 아, 집몸이 죽겠다니 어떡해요? 회천에 가만히 흘어봤더니 그 할머니는 그그 그 아이 서울 아이 그 여자 보살 같이 살았다 했으니까 그그 그, 그 보살은 할머니예요. 어? 할머니고 리고 들어왔다. 그는 보안이 그 아이한테 했어. 아니, 네그 아마도 네 할머니가 할머니 자식이든 할머니 살아 생전에 자식이든 자식의 인연. 그 다음에, 동, 아, 뭐, 동생이나, 오빠나. 근데, 오빠보다는 동생 얘기가 많을 거다. 그런데 여하튼. 그래서, 그 모습을 그 아이한테 아이 꿈으로 보여줄 때는 뭐냐면, 뭔가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해결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첫째, 부정을 차라. 부정을 치고, 둘째, 할머니랑 대화를 해라. 어떻게 응? 할 것인지. 응? 그랬는데 결론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다 이제 안것 같아요. 어쩌고 저쩌고다 그렇게 얘기가 다해 결이 됐는데 그 아이가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대전역에 천황정사어천황정사 아버지 할머니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헬프미 뭐 이런 거 <웃음> 그러니까 잘해요. 그래서 야정안 되면은 네가 하던 대로 팔어. <웃음>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너 어제 전화 가 와서 저녁에 데려다 나가기 전에 <웃음> 어 선생님 어 징징징징 하는 거야 <웃음> 어 제발요 살려주세요 아예 <웃음> 이상무씨 그래서 지금 아침에 전화안그 인사하면서 다시 말씀드렸어요 어, 튼 그런저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신령 입전에 살펴 주시라고 우리 서울에 말씀 올렸다 아참 참고로 천일이 얘기했죠 오방기를 뽑을 때 오방기 5반기. 오반기를 내가 갖다 놓고 한다는 얘기 좀 까먹었어 오방기를 뽑을 때죽은나 사나 그냥 그안 좋은 기 어? 우리 제수기로 봤을 때 맞다 틀리다 그렇게 봤을 때 안좋은 길을 청기를 갖다가 안좋다고 생각하해요 죽으나 사나 죽살나게 그냥 뽑는 경우가 <웃음> 있고 잘하고 옳게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 긍정적인 긍정적인 뜻과 맞다 어? 뭐 동글뱅이 이런 개념으로는 이 홍기라고 해서 빨간기 빨간기를 뽑아야 돼요 근데 그 아이 어찌한다는 말이 어, 선생님 다섯 번을 뽑았는데요 다섯 번다다 운기 다 나왔어요. 지가 경험을 한 거예요 또 그거. 그거 대박이에요. 그거 진짜 쉽지 않아요. 음그 아이는 자기 집이 저기 전안 전환, 전안에 오방이랑 다 있어요. 응? 다 있어. 어그 <웃음> 얘기 또 다른 저자에게 꿈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화장실을 벌벌 로려고 했는데 어떤 썩을놈어 새끼가 자꾸 방에 회방을 넣더래 응? 회방을 회방을 넣는데 그 자기 아는 사람으로 보시는데 알던 사람이 쫓아가 가지고 그 새끼랑 막 팍팍팍팍팍 쌈박 했는데 이 양반이 죽었대야이 양반이 죽었어 아니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가 가지고 팍팍팍팍 싸 가지고 이겼으면 좋았는데 죽었단 말이지 근데, 그냥만 한데 자식이 셋인가 있대요, 자식이. 자식이 셋이 있으니까, 어떡해요. 걔들 천의 고아가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제? 고아가 되어버렸으니까. 아이고 어쩌냐, 아이고 니, 니, 니, 비가, 나 때문에 이렇게 싸서죽는데 큰일 났다, 야. 그러면서, 그게 안 돼가지고, 자기가 보도 맞으면서, 그리 그리워, 이랄랄랄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응, 그리워, 그리 내가 키워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지. 응? 아유, 이게 뭔 꿈이에요? 그러는데, 일단, 꿈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할 꿈도 있지만, 그렇게 뭔가, 어, 또 알려진도 그런 꿈이 있단 말이죠. 어, 그거 얘기 잠깐. 그리고 또 잠깐 뭐, 이거, 문, 자로 언제 해주냐고. 아, 진짜. 음. 자. 그꿈 같은 경우, 자. 화장실. 화장실 들어가려고 했어, 내가. 그랬는데, 뭐요? 아, 샥놈, 뭐 또, 씹을놈 시키가 막 자꾸 화장실 못 들어야 된단 말이지. 일단 그 부분. 화장실은 뭐예요? 어? 보통 우리가 화장실 꿈을 하면은 좋은 꿈을 많이 봐요. 왜 그러냐? 화장실은 변, 똥이랑 관련돼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겨. 응? 그런.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화장실은 배설. 배설하는 데란 말이지. 응? 내가 배설하는 데요 응? 대변이 됐든 소변이 됐든, 화장을 고치든. 근데 그걸 가서 가려고 하는데 그 회방을 논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요? 내일 일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응? 가서 똥을 싸든 소변을 보든 뭐 화장을 붙이든 뭔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시공식키자고 회방을 논단 말이야. 이러면 여기 뭐요? 예 마군이고 방해꾼이 된 거지. 방해꾼인 거지. 내가 무슨 사업을 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걸 갖다가 방해를 넣는 거야. <웃음> 그 썩놈의 새끼가. 응? 이제 그게 됐어. 이제 풀어됐어 화장실이랑 그거 나쁜 놈. 두 번째, 예. 챕터 둘, 챕터 툴을 딱넘어보냐 걔하고 이제 아는 양반이 막 나서 이 썩놈의 새끼, 니가 개쉽게 아가까 싸웠어, 이제. 응? 나쁜 놈이라. 결국 그 양반이 죽었지, 죽었, 죽고 그 나쁜 놈이 막 왕성하게 살아서 그냥 씨 덤벼? 막 이게 아니라. 그, 그래, 그래, 그 양반이 자기가 죽음으로 내서 그 나쁜 놈을 물리쳤단 말이지 물리쳤어 응? 거기까지 거기서 나쁜 놈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서울 제자가 아는 사람으로 보여줬어 아는 사람으로 아는 사람으로 보여줬지만 꼭그 사람이 제거한 건 아니거든 누구냐 바로 신이지 뭐야 자기를 좋아준 여러분들 이 천일이 몇번 얘기를 했는데 내 조상신이 됐든 나를 도우시는 도우시는 신들이 됐든 누가 됐든간에 그분들도 도우시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올케 잘 가면 또 누가 돕냐? 객신들이 돕는다고. 응? 일반 선신, 일반 객신들이 도와.끼리끼리 어울린다고. 그렇지 않은 나쁜 귀신은 나쁜 것들에 어울리고 응? 좋은 귀신은 좋은 귀들끼리 어울린다고. 뭔 말인지 아셨죠? 음. <웃음>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으로 보인 그 사람이 가고 싸워가지고, 그 양반이 결국 죽었지만, 싸워, 다 도움을, 그리고 주... 싸워서 그 사람은 죽었지만 나는 뭐야? 나쁜 놈으로부터 피해를 안 받잖아.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내내 제대로 못 갔는데, 그 양반 덕분에 내가 어떻게 만놓고 화장실을 갈 수가 있었잖아 응? 화장실 그거로서 그러니까 그, 어떻게 일단 일은 풀린다 하는 거야 내일내 응? 일이든 뭐가 됐든 그건 뭐 모르지 각자 움직이는 사람이 다르니까 그렇게 달라진 거지 근데 거기에서 세 번째 챕터 3 뭐가 있냐 그 집에 애가 이게. 뭐, 진짜로는 하나 했는데 셋인가를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어이구, 일로, 일로, 일로, 후, 내가 챙겨줄게. <웃음> 내가 키워줄게. 뭐, 이렇게. <웃음> 그건 내가 내 마음에, 이제, 감사함이고, 그러는데, 이거 두 가지를, 그렇게 풀면 돼요. 근데 이것을 두 개, 그니까 두 가지 뜻을 풀면 돼요. 어떻게 풀을 것인가. 일단, 첫 번째는 내 앞에 장애물이 없어진 거야 내 앞에 장애물이 없어졌어 어? 나를 내 주변에서 회방을 놓고 있는 그 장애물을 없애줬다 누가? 신이 어떤 신이 그 본인 서울제자 주변에 같이 움직이는 다른 좋은 선신이 그런 개념이고 꼭 거기서 죽었다 뭐 이렇게 그준뭐 이렇게 그게 그 뭐냐 그럴 건 없고, 그런 건 없고 거기까지만 해석을 하면 돼. 응? 내 몸을 이한 몸을 불살라 가지고 내가 너를 도와주마, 지켜주마 막 이런 거. <웃음> 참 이거, 이거 식전 대바랑 그렇지 맞아. 8덟 시도 식전이요. 이거 좀 액션 가미된 이야기를 하려니까 참좀좀 껄쩍지근하네. 좀 어. <웃음> 거기 첫 번째 풀이고.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진짜로 서울제자인데 좋은 인연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도 봐야 돼. 좋은, 좋은 인연. 왜? 내가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언, 언놈이 자꾸 해방을 놓고 지랄을 했어. 근데, 그 자기, 그, 현실적인 현실적인 일이야. 그런데, 뭐 내가 일을 하는 데서내내 무탈하게만 넘어갈 순 없잖아. 근데 누군가가 여기 옆에서 정의의 기사 어? 백마을 탄 왕자 뭐 이런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야 비껴 봐 비껴 봐 씨. 내가 해결해 줄게 팍팍팍팍 어? 자기가 아는 사람 아는 사람으로 보내서 보여줬기 때문에 또 그렇게도 보여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야 어? 응? 응. 그렇게 풀면 돼 그거 두 가지로 어? 두 가지 풀면 되고 애새끼는 뭐냐? 뭐 보니까 나도 정이 있고 저기 있으니까 책임져 주겠다. 응? 어? 그래, 보통 그 얘기니까. 그리은 에... 1번 잘 풀린다. 어? 이제, 이제 장애물이 제거가 됐다. 그게 1번, 2번 좋은 사람이 나타날 확률이 있다. 그게 2번 여기까지. <웃음> 아. <웃음> <웃음> 그러고 그러고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어제 그 꼭꼭. 아 스승님 그래서 왜 했더니 아 오늘 연락 바빠요. 왜 바쁘냐 했더니 <웃음> 아침에 오늘 일어나서 난 밖까지 돌아댕기나 모르겠네. 오늘 기록을 찍을 것 같아요. <웃음> 그 중고책 책을 헌 책을 헌 책을 그 챙겨서 그 책방에. 갔다가 팔고 하는 게 부업으로 해요 부업으로 그 일을 하는데 <웃음> 무지 서다들자 책이 책폭탄 핵폭탄이 아니라 책폭탄을 맞았대요 <웃음> 어제 저녁에 일이 그래서 저녁 늦은 시간에도 집에도 못 들어가고 흑막그 어? 책을 날라 대는 거라고 어? 자기 부단에는뭐 기록을 찍을 것 같다고 했는데 자 봐요 어제 아침 꿈에는 아침 꿈에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온 새끼가 자꾸 방해를 했잖아 근데 자기 아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팍팍팍팍 싸우고 해결했잖아 을 그러니까 내 방해 요소가 뭐야 방해 없어졌잖아 그러더니 저녁에 그채폭탄을 맞아가지고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일로 바빠요 죽겠어요 이래서 부르는 거지 그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응? 여기까지 다했어야지 이제 작도, <웃음> 작도, 십이 작도, 쌍작도, 근해 작도 어디 그것만 있겠어? 전에 그 천일 천일 작도 편에서 얘기를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무속인들끼리는 뭐야돈테때 나와봐 시디가 한번 뭐 타봐 뭐이쪽이쪽 일하겠다고 이쪽 하더구만. 그 얘기도 들었어요 이? 우리 제자한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때도 얘기했죠. 직 진, 진짜로 응? 작두 타는 자기가 만약에 100건이다 그랬을 때 100번 다 전부 다다 다 진짜야 하고만 볼 수는 없어요 응? 하지만 그 중에는 분명히 작두장군 작두신 이러한 분들이 실려서 제대로 타는 분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게 100이라는 걸로 그 봤을 때 그게 1%인지 2%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이 천일은 아직 그것까지는 안 찾아봤고, 응? 별로, 그, 거기, 저,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라, 응? 음. 응. 근데 여기에서, 자, 쌍작도, 근작도십일작도 그것 만또 있겠지, 응? 그것 말고 또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은 뭐냐면, 변형이야. 원작두는 여러분들, 요즘에, 요즘 사람 잘 모를 거예요. 작두, 작두가 뭐냐. 우리 시골에서 염을 쓸 때, 응? 한약방에서 한약재 자를 때, 한약제, 말른 거, 푹, 푹, 푹 자르는 거, 그게 작두예요. 그게 원작두. 응? 그게. 시골에서 소염을 주려고, 그 볕집 같은 걸 집어넣고, 푹, 푹, 푹 쓰는 거. 옛날 식권소 작두 잘못 해 가지고 손가락 그 잘린 사람들 옛날에 많았었어요. 여물을 집어넣다가 보조 맞추고 한 사람은 작두 누르고 한 사람은 집어넣고 응? 옛날에도 또 형벌 내릴 때 뭐라 작두를 내려라. 팍 이런 거 있었잖아. 중국 중국 교육이 많이 나와. 작두 작두 집어넣고 팍 이러거든. 응? 자, 원래 작두는 왜 여기냐, 그, 그냥, 옛날, 그냥 단순히, 단순히, 우리 농사에서 쓰는, 그냥, 그냥 그런 작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런 무당들이, 참, 이름을 참, 쓸던 무당들이, 속된 말 이거야. 이런 검이 있어, 칼. 나는 칼안 났어. 칼 하나 가지고 덤빌래! 착! 이렇게 하는데, 어, 쌍검이 저기 저 새끼 상대방 칼두 개, 쌍검! 착! 해가지고, 덤빌래 <웃음> 이런 거지. 어, 너 하나 가지고 있어? 나는 두 개, 이 새끼야. 이런 거지. 자꾸 그런 표현이야. 천일이, 그, 아까 그 12작도 아마 그거 같은데. 그러니까, 어제 무색할 날 같은 걸잘 맞춰가지고 계단마냥 층청청청 해놔. 해놓고, 여기서 밑에서부터, 아, 맞다. 영화 그, 박수건 박 달. 박수건달. 박수건 달에도 그 장면이 나오네. 응? 박수건 달에서도 어떻게, 요 딱해 놓고 막 나사 풀러가지고 걔가 떨어지게 매달잖아 막 올라가면서 한 계단 올라가서 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 폴짝쿵짝쿵짝 이렇게 하게 매달아 놨잖아 <웃음> 다 변형 응? 변형이야 똑같이 작도를 타더라도 어씨 야 너는 한개 타냐 나는 두개타야오너두개타 두개 양날, 쌍날, 어? 쌍작두. 어? 야, 너그걸 뭐 못하냐? 나는 이거사, 12작두를 타 이거사. 내가 최고요. 그런 거요. 그런 거. 따지고 뭐요? <웃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적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은. 응? 그 작두를 진짜 타는 양반들. 그 양반들, 그 무당들 행위가 전부 다 아니다! 하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응? 부정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막 촤악하게, 막 늘어놓고 막, 나중에 봐봐, 이제. 이제 12작도 있잖아? 한, 누, 누군 한수 24작도 놀 거다, 마 어? 딱, 아, 야, 봐봐, 나는 이 24작도요. 막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음. 응. 근데 중요한 거 이제부터 작두, 작두의 유래, 작두의 유래 여기에 조금만 얘기해 줄게요. 아 여러분들이 우리 무속, 무속을 이해하려고 생각하면은 무속은 뭐예요? 우리 우리나라 전통 전래의 그 민속 민속 신앙이란 말이지. 응? 옛날에 그 우리 백성들이 할때 뭐라 고했어 우리나라 기본 신앙 자체는 토템사상, 토템신앙이에요.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느 민족이든 다 똑같아. 토템신앙이라고 토템이 뭐예요? 자연신앙이라고 말이지. 해, 달, 별, 비, 천둥, 큰 바위, 큰 나무 그런 게 경배의 대상이었단 말이야. 그렇게 흘러갔어, 세월이 지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봐. 농사를 짓잖아. 농사를 쳐. 응? 그러면, 작두가, 아까, 다시 돌아가서, 작두가 뭐라고 하겠어? 농기구의 일종이었단 말이야, 농기구. 옛날, 그, 우리 선조들, 한참 올라가서, 응? 뭐, 원시대까지는 안 가더라도, 청동기 시대가 발달하 늘어매서 농기구에서도 뭐예요? 세부치를 잘 다루고, 불을 잘 다루고,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아, 어, 사람들이 존경했단 말이지. 시골에 농사를 줘. 아, 누군가가 막 칼싸움을 잘해. 야, 칼싸움은 누구 제일 잘이야? 이런 거 있잖아. <웃음> 농기구 중에 호미. 호미, 갈고리, 작두, 낫, 삽, 막 이런 게 쭈르륵 있단 말이지. 응?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들이게, 낫, 낫이나 칼, 작두, 이런 개념이란 말이지. 그런 개념. 호미, 뭐쇠스랑 이런 것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악기를 물리실 때, 그게 변형돼서 이렇게 온 거야. 그 작두, 응? 우리 그 장군, 큰 장군 막 팍팍팍팍, 뭐 이런 거. <웃음> 그렇게 해서 그 작두신, 작두장군, 작두신명, 뭐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내려오고 그랬는데 그 어원, 기원은 그렇게 내려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실생활에 접목된 것은. 실질적으로, 뭐, 천상에서, 뭐, 작두 타는 장군이 저기, 뭐, 있었어 응? 그게, 단지, 신들 중에, 신들 중에, 뭐래, 으쌰, 으쌰, 어, 덤벼봐, 야. 나는 말이야 이렇게도 하는데, 너할수 있어? 너 무섭지? 빨리 꺼져, 안 가? 이런 거. 그런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 어려, 그렇게 막, 응? 어? 푹, 희한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 정도, 그 정도 개념. 시퍼런 칼날을 갖다가 푹, 들고, 궁짝궁짝, 궁짝궁짝 하면서 막, 혓바닥에 대고, 막, 긁어대, 응? 어? 거기, 나중에는 막, 올라가가지고, 막, 푹, 이게 뭐야? 야, 나 이렇게 하는데, 너할수 있어? 꺼져. 이게 어디서? 그런 개념이야, 그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우르트. 막 그렇게 할때 옆에 칼 갖다 칼로 폭 치면 어떻게요? 뒤져버리는 거지. 아무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남들이 못하는 걸 나는 이렇게 한다. 다른 무당이 못하는 걸 나는 이렇게 한다. 나는 작두를 타는데 너는 탈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을 같은 그러잖아. 야, 그거 힘들게 작두를 왜 타? 너 미쳤냐? 작도 안 차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한마디면 다 해결되고 다 보냈는데, 굳이 왜 작도를 왜 타냐? 하고 얘기해줄 수 있다고. 아, 힘들게 작도를 왜 타? 어? 작도 안 타도, 그냥 말로, 야, 가라. 한번 알아서 주렁날치고 가는데, 아니면 내가 근처도 안 오는데, 뭐 힘들게 작도를 굽짝굽짝 타고, 난리시냐고. <웃음> 이 답이 됐으리라 생각을 해요. 에? 음, 어제 참 요거 요거 보이나 요 요거 요거 막 거기 수요 수족관 <웃음> 아니 왕. 여기 여기 여기 르르고 이거 올라오는 거저 기포 발생기인데 어에 저게 그 기존에 한 2년 썼어요. 이0일께 어이씨, 그러더니, 이 기포가 뽀그락, 뽀그락, 뽀그락하고 안으로 잘안 올라와. 근데 어제 당근 보니까 누군가가. 저거 그냥 2년, 2년, 2년, 그 기반이 더딱 2년 뜨겠나? 아슨다고 내놨어. 가격은 알아서 설정해 주세요. 그래서 물었더니, 자기는 5천원 생각했대요. 그래서, 작동되냐고,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 그냥 오시면은, 그냥 드릴게요, 그러는 거야. 근데, 천일이, 아휴, 그돈몇 번, 그걸 왜, 그냥 가서, 그냥 들고 오겠냐고. 내가 삼천원 줄게요. 그래서 삼천원 주고, 잠시만, 꽂아보라고, 전기만 꽂으면 작동되그 작동돼요? 하고, 나중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져, 삼천원을 주고, 그, 저기야, 여자아이인데, 삼촌을 주고, 가잘 돌아가. 잘 들어가는데, 이 아이가 또 얼마나 이쁘냐. 가져가가지고 작동 안 되면은 다시 오세요. 제가 삼촌은 돌려드릴게요. 아 됐어! 너 커피 한잔 사먹어! 그러고 말았거든.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쁘냐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응? 많아. 자, 오늘 여기까지. 아, 어, 여기 이제 꿈 얘기 두 개랑 그 작두. 이제 다음에 진짜 한, 개당 100개, 24개 나올게요. 응? 어? <웃음> 이해됐죠? 궁금하면 댓글 달아. 여기까지 오늘 얘기. 응? 오늘 날이 좀 풀린대요.